세븐틴 화보 촬영을 하러 이곳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, 저희가 항상 하는 화보 촬영과는 조금 다르게 디자이너 프란체스카님과 저희 세븐틴이 함께 콜라보로 만든 아이템이 있습니다. 예쁘죠? 어 함께 콜라보해서 여기에 저희 마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. 이 팔찌와 함께 오늘 허브 촬영을. 잘 나왔다. <웃음> 저거 써주세요. 이만한데? <웃음> 아 운동 열심히 했어. <웃음> 아, 그만해야겠다. 터지겠다. 어터죽고 왔어. 그만. <웃음> 피앤하이스트의 레브랜드와 저희와 같이 콜라보하는 이 음... 팔찌를 위한 촬영을 했습니다. 이제 하트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잘 나왔다 어, 작가님은 지금 맨날 어, 잘 나와 어, 네. <웃음> 진짜. 완전 좋아 보는데 그치? 응. 새로운 모습들에 스타일링으로 사진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색다른 경험인 것 같고 이렇게 새로운 팔찌도 이렇게 차고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팔찌도 예쁜 것 같고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캐럿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사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앨범 컨셉 조금 다르게 우리 앨범보다 약간 좀 성숙한 느낌더 성숙한 느낌아더 잘한 것 같아요 잘 따온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한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단체 촬영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만큼 엄청 유명하신 프란체스카님, 프란체스카님에랑 같이 영상 통화를 했는데 너무 영광스러웠고, 저희가 저희 팀 반지가 있는데 팀 반지를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디자인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영광이었어요. <목소리> 화면으로 약속을 <양쪽을> 잡았어요. <정말 목소리> 너무.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,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찍은 화보도 기대 많이